아, 지금 아 여기 있으니까 아, 지금 을고있는일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아 이거 뭐야?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뭐야?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야? 이거 이거 뭐이아 뭐야? 해독해드려야겠지. 많으실거에요 하나하나 가르쳐. 언니? 어, 가르쳐드려야 될 텐데. <웃음> 짜잔. 위에는 허접하지만 그래도 나름 꾸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원장님을 위한 머니건. 음, 어안 나와. 어, 나왔다. 올려요, 오 나왔다. 올려야고. 살짝 올려야 돼요. 근데 이미 오, 올려. 오우. 왜 이러는 걸까요? 이렇게 준비가 되있습니다 예쁘겠다. 이게 너무 많아. 뭐야? 피 어, 찍으라고 하셔가지고. 아, 어, 진짜요? 네. 어, 뭘 찍으라는 거지? 오, 오 아, 정말, 뭐야? <웃음> 대박이 하나, 둘, 셋. 아, 진짜, 진짜, 남자, 진짜. <웃음> 어, 진짜 너무 감사해요 <웃음> 아, 진짜. <웃음> 인이가 원장님을 존모사 뭐가 아니야? <웃음> 아니에요. <웃음> 유튜브 핵인어 <인싸? 웃음> 처음 들었는데. <웃음> 강철 체력, 멘탈 최고인 거 맞는 거 감사해요. <웃음> 아, 너무 요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? 뭔데? 복세인 탄살 뭔데? 복특 탄살 살 마워요귀여기막 자, 이제 마자들입셨으니까 일하러 가실게요. 자, 는가져가요예 가져줄까요? 내가 짧거든요. 너무... 아니야, 나는 빈공이 많아잖아. 이정도 돼야지. 저한성한고 응. 이거 티안 나요? 개 나요. 아니 <웃음> 큰언니한테 개 티가 모리 괜찮아요? 선들나 <웃음> <웃음> 언니로 생각 안하요은사람으생각 <웃음> <알겠지. 웃음> <늙은> <생각하네. 웃음> 아니. <웃음> 근데 나이만 먹은 사람. 초니지 우리 빨리 이거 쓰집 가자 집 가자 제발 고마워 가자 먼저 서세요네 <웃음> 언니 먼저 써니세아나 그래 아, 진짜 언니 일부러 지않세요 나는 어요하지 못해 나니하 언니 하저한왜 이러는 걸까요? 난가 없어 민나니민다 응? 니니 여기다 이렇게 빨리 쓰자 어, 드디어 좀 집에 가고 싶어졌나 봐는 <웃음> <웃음> 아, <진짜. 웃음> 이뻐 엄맨 하나 안 나왔어 다시 어, 다 찍었어요